그러니까 이제 지적사항이 나와잖아요그 네. 장점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승강기도 이제 녹아야 돼가지고 이제 부품 교체하는데 장기성 데리고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 아스콘도 이제 일부 이제 누군데 하대데 그것도 지원하는 건데. 그세 개를 다 올려야 될때 암건 네. 하나에 다 1, 2, 3번을 할 건지. 아니면 세 개로 빌려야 할 건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냥 아까 말했대로 하나로 승강, 그러니까 장기성 사용계획서 승인권 해가지고 1번, 2번, 3번 해서. 근데 그걸 다 승인해줄 수밖에 없는 것들이잖아요, 한 개에서 이런 것들이고 어? 따로 그냥 하나만 해주고 하나는 안 해주고 네.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형식적인 승인 절차를 거치는 거라 그냥 한건 하나만 들어버리죠.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과관수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우리가 중도수인데요. 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는 이 그런 경우가 좀 그렇게 드물었어요. 어 거의 다 이제 참석을 했기 때문에. 거의 1 0 아니면 한명 정도 빠지, 빠지는 경우를 해서 그 입자대표 의가 일어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지합건물로 가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최근에 일어난 거는 그 보면 의견정족수가 부족하면 회의를 아예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하고 다음번 그 자리에 다음 번그 회의 날짜를 정해가지고 다음 번에 이제 회의를 개최할 해서 이제 승인을 하는 그런 조금 진행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가서 있는 그 집합 건물이 그렇게 전번 5월 달회의인 그렇게 진행한 을걸 봤습니다. 제가 봐도 그게 당연한 것 같아요. 이제 어쩔 수 없이 무서운 이제 바반수의 찬성을 할수 없는데 의기할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만우에 대해서는 좀더좀더좀더좀에 이제 회의 진행할 때, 좀더 회장님이 개회하을 하고 그 다음에 또뭐 성원 보고하고 더좀더지더좀더좀더아더좀더좀더좀더좀더좀더좀이좀더좀더좀더좀더좀더좀더좀더좀더좀더좀더좀더좀더좀더좀더좀더좀더좀더좀더좀더좀더좀더좀더좀더좀더좀더좀더좀더이 구성이 됐으니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구성이 안 되면 아, 회의 자체를 진행하지 못하니까 다음 회의 를 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되는 대고만에서이 됐다 그러면 그다 보고가 끝나면 회장님사진행 끝나면 어, 어, 한건건만세번듣 뭐 하나씩 하나씩 회의 진행하는 마지막에 회의 하고. 다음 회의 일정 잡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성원 보고 그 자체에서 아마 회의가 진행이 중단이 될것같은데 그렇죠? 네. 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회의에 임하는 그 자세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의에 임하는 그 자세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회의는 그 여러 사람이 통해서 의견을 결정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그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의 생각과 의격이 존중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다른 사람 생각도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의견에 대해서 자기가 반론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다수결로 일해서 그 의견이 채택이 된다는 승복을 해주면 좀더 좋지 않겠나 개인과 사연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회의를 하면 회의 자료를 사전에 배급를 해주게 됩니다. 그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주일 전에 회의 자료를 만들어서 이 핸드폰 PDF로 만들어 가지고 그 배급를 합니다. 그 자료는 이제 당일날인데 그래요. 그런데 그 자료를 그 미리 팩을해 주면 충분히 좀 검토 좀 한번 해 보시고 읽어 보시고 최소한 회의 제목이라도 지 한번 읽어 보시고 오시면 좀더 좋지 않겠나, 회의가 잘 진행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또한 번, 또한번 그런데 회의에 상정된 안건 외에는 다른 얘기를 좀 자제해 주었으면. 좀더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 저희는 전번 달에 회의에서 부결됐다고 해서 이번에 또 다시 또그 회의 는저에추가해는 저희는 저희는 저희는 저희는 저는 저희는 는 저희는 저희는 저희는 저희는 저희그는 저희는 저희는 저희는 저희는 저희는 어예 그 일단은 회의를 진행을 하게 되네요. 어 물론 어떤 그 회의 순서에 의해서 안건이 그 있고 그 안건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어 준비를 해서 이제 회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어, 네. 어 네. 그 이제 그 안건에 원래 나와 있는 그런 원칙이 그러니까 우리 그 안건에 부합하는 그 여러 가지 그 사례를 가지고 그 법과 사례를 가지고 어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아 아까도 말씀을 주셨듯이 어 일부 소수 그 어떤 그 소수의 의견도 어 네, 자기도 나름대로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아, 좀 약간 뭐 고집을 좀 피우시는 차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대화나 그, 그 토론과 설득을 서로 통해서 어, 최선의 그 회의가 진행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에 한가 최소 한달 반까지. 아까 이제 회의 자료를 일주일 전에 들고 한다고 이제 하셨는데, 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그러냐면 우리는 제 일화 아까님 부검에서 심의권인데 그때 부검명서가 나오지 않아요. <웃음> 회의가 보통 한네네 어, 번째 주한 목요일날, 근데 그래도 제일 충분 늘려서 하는데도 어, 어쨌든. 중간에 휴일도 끼고 그러면 어, 이 일주일 전에 나가는데 좀 힘들고 응,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회의 전에 5일 전에 나가는데 개최를 5일 전인지 하가로 그러잖아요. 회의 하기 전에 어기게 5일 전에 면 주말 휴일로 뭐 휴일로 취조되는데 회의 나갈 때 대회 회장의 명의로 어공 그러니까 회의 소식 통지 공지문 그러니까 이, 음, 그, 공문이잖아요. 공문 음, 음, 음, 음, 공문 양식에 의해서 회의문장에가면서 청부자료로 회의자료를 보내고 회의자료를 나갈 때 이면지를 쓰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깨끗한 쪽이 있으면 이렇게 많, 많은데 대표님들이 오히려 왜 이면지를 쓰냐고 항의할 줄 알았는데 통계같이 어 우리 소장님 어, 이런 것까지 안해서 발행위 절감한다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면지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오일 전에, 이제, 어문이랑 같이, 회의 자료를 있는 분들, 끌려서 다가고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 네, 이제, 안 보고 오시는 분들 대비해서, 우리는 카톡으로, 이렇게 좀 미리 또 보내주고, 그러니까 배부로 배부를 하지만, 또, 이렇게 카톡으로 볼수 있도록, 우리가 카톡 하게 은면 핸드폰 안에 있으니까, 시간날때 조금씩 조금씩 볼수 있잖아요. 배부자 니면 항상 들고 다니면서 봐야 되니까, 그런 장단점도, 것 같아요. 음, 그렇게한 5일 전쯤 전해되가지고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안건 외에 와가지고 말씀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건 회장님이 사장 회장님한테 잘 부탁을 해요. 안건 외에 인원성 그런 발언은 회의 중간 하지 말고 끝난 다음에 하거나 아니면 회의 전에 미리 사무실 가서 하고. 그런 거는 좀 자제하라고. 회장님이 어떻게 운영하는데에 따라서 회의가 빨리 끝나고 질질 끌려가고 싸움이 되고 막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회장님한테 저는 또한 장짜리 이렇게 회의 진행하는 순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 성원, 뭐 회의 개선은 성원 보고 뭐이한권 그리고 회의가 진행하는 순서를 쫙 이렇게 해서 어, 어떻게 마지 생활을 터뜨야 되는지 그걸 한 장짜리 쫙 해서 이렇게 진행하시라고. 아, 그런, 그런 식으로 한다면 회의가 굉장히 간단하게 조용하게 싸우지 않고 또 이렇게 빨리 끝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같 그래서 민원성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지난 뭐~ 에 했던 안건들 또재신야하는것 뭐 그러니까 안건은 현재 우리가 어, 나간 회의 전에 나간 아니면 공부된 회의한다고 한 공부 한것그 외에는 아, 이렇게 좀제시하지 좀 않게 발언하지 않게 네, 그지죠 이제 할수 있는 것 많이는 좋 네, 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 회의 때 회의 그공 개체 공공을좀 하잖아요. 개체 공공을 하게 되면 거기에 안건이 여러 가지 안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집합동물법에 보면은 집합동물법그3 6조에 보면 은 에,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죠 대부분 다 아셔요. 아시는데, 그, 회의 때한 번, 그냥, 자기 나름대로 한 번, 의견을 지시네요.